음. 초코 머핀 한 조각 시켜놓고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 빠하고 나하고 꼭 마주 앉아서. 너러 손바닥 위에 예쁜 낙서를 하죠 한눈 팔지만 누가 뭐래도 내꺼 내꺼 거. 다른 여자랑 팔도 섞지만난 니꺼 네 니꺼 새끼 네 손가락걸고꼭 약속해줘요 할땐나 혼자 내버려 그냥 기도 그대망이 그걸 해야돼? 이어서 이야지 이어서. 1하기넌 기어미, 2하기 2는 기어미, 3따기, 3은 기어미, 기어미, 귀어미4기 4도, 기어미, 5하기5도기 6따기, 아6더기기6은기6미기기6기 아요 보이님. 저걸 띄워봐요. 자, 잘 음. 들어요. 아, 그다음 그린애플랜 소원곡인데, 요그린 리눈 안녕하세요, 그린애플. 안녕하세요. 음. 자, 보이님. 아, 문디짱 미안해. 최고, 문디짱 최고, 문디짱 최고, 문디짱 최고예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내가 어, 문디 알지? 문디, 응응. 문디가 나보고 벌칙을 냈어. 벌칙이라 기보단 소원인데, 자,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문디짱 최고를 열번 외치는 거야. 너한테 한두 번인가 한번 하고 갈 거거든. 응. 어,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면 문디한테 화내는 게 좋을 거야. 응. 그래서 지금 몇번 했죠? 네, 두 네, 돈나았어 남았어. <웃음> 어,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 저분. 문디짱 최고. 오. 전부 다음은... 영혼을 담아서 전부 영혼을 담아서 어 바다가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음 물어봐 저, 만족하고 싶어 싶으면... 그렇다고요 그렇고요 저... 만족하고 중간 싶으면... 아, 죄송한데 음... 저쪽으로 가지시면은 여기 가서 같이 놀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 진짜 빠르시네 인기짱 아, 최고. <웃음> 아, 조금 더, 좀 더, 좀더 서울 넘치게? 어. 문지짱 최고. 와, 정말 최고처럼 보인다, 캐스터 됐다, 한번 남았다. 음. 자, 아홉 번 하고 한번 남았거든? 응? 음? 그걸 구구치한테 하는 거야, 이제. 저기 사람들이 있잖아. 아니. 빨리 와, 이제 여기 와서 해. <웃음> 아, 안 돼! <웃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다른, 다른 가서 되지, 되지 않나? 않나? 싫으면? 싫으면? 절로 가야 되는 거야? 나 마지막은 문디한테 가서 한다. 어, 근데 문디가 날 <웃음> 거저해. 거부하고 있어. 있어. 조이, 조이 타고, 싶은데 타고 싶은데 날, 날 거부해. 거부해. 못됐어. 음... 에? 문디 지금 없는데? 나갔네? 아, 어, 문디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웃음> 아홉 번 했거든 마지막은 너한테 할 거야 문디야. <웃음> 나 문디 니설어서 신경 찡에서 나도 살왔어 나왔다. 어안 나왔어 나는 사라졌어. 문디야 죽었어. 문디 짱 최고. <웃음> 네, 예. <웃음> 만티 노시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